이쪽은 물레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막국수하고 어, 메밀로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한번 와보게 됐어요 자, 여기가 여러분들 뽕평 그 메밀국수 마지막 남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래요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네. 메밀 막국수 물 비빔 아,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메밀 전병 네. 진짜 작산하거든요 네. 이건 이제 묵사발 이거는 제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 이게 묵무침 메밀 상 묵무침인데 어.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메밀 물국수부터 약간 좀... 살짝 블랙 면 느낌인데 사, 어, 식초? 초 그... 식초? 초그 맛은 좀 덜해요 담에까 맛이 좀 많고 음, 메밀 향이 좀 난다, 메밀 새싹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가 달큰함이 조금 있는데 이게 설탕이 어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과일 육수를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은은한 과일 단맛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면은 냉면이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근데 그 냉면처럼 막질기거나 막 엄청 탱글하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메밀 특유가 원래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있듯이 넣어서 씹으면 약간 탁탁 끊기는 느낌 네. 음 그, 밀가루 면보다는 확실히 좀더 탱글하면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비빔. 비빔을 한번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뻑뻑해갖고, 육수를 조금 넣어서 비비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우, 매콤하고 음. 이게 메밀이 새싹 씹히는 식감인지. 야, 고소하면서 되게 좋은 향이 나는데? 나 참기름은 좀 들어간 것 같고. 그물 막국수 같은 경우는 냉면 육수 느낌이긴 한데 이게 살짝 그 연한 편향 냉면 육수 같은 거에다가 간장이 좀 베이스로 들어가서 간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비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장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 둘다 약간 어떤 장 베이스 느낌의 그런 좀 맛이 좀 많이 나요. 어떤 뭐, 초나 설탕, 식초나 설탕, 뭐, 그런 느낌의 어떤 뭐, 비빔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, 확실하게 고추장 느낌, 음. 칼칼한 느낌도 나면서 고추장 느낌이 좀 많이 나는. 네. 네. 음. 어, 이거, 비빔이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음. 자, 그리고 이번에 메밀 묵사발. 쌓발 음. 어, 네, 김치가 좀들어가고 시원칼칼한 맛이 나고 묵구라 먹어볼게요 어. 그 무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메밀무기 어떤 느낌이냐면 연한 그 분홍 소세지 느낌 음. 큰 분홍 소세지 여러분들 반찬으로 해가지고 좀 드시잖아요 분홍 소세지가 되게 좀 연해진 느낌. 어. 자주 먹는 도토리묵이랑 확실히 좀다르네 약간 도토리묵 자체가 살짝 푸딩 느낌이 난다면, 이건 좀 입자가 좀더 단단한 느낌이 나요. 메밀, 목사바름. 자, 다음은 이제 서비스로 주신 거 아. 메밀 목사발 응. 메밀 새싹하고 해가지고 각종 채소로 모처럼 뭐 거에다가 이렇게 묵을 같이 어오난 이게 너무 좋아요 특별하게 뭐간 같은 게 많이 안돼 있어요 채소하고 음, 이 메밀 셀살이 처음에 들어와서 씹을 때는 가는 콩나물 느낌이 좀좀 나다가 메밀 향 특이 메밀 향이 확 들어오는 입으로 이 노란 부분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메밀 향이 확 나요. 아. 채소에 간이 강하지 않아가지고,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가득해가지고 드셔도 안 짜고 되게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음. 서비스라 더 맛있나? <웃음> 자, 여러분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이라이트라 생각기왜냐면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꼭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메밀 전병이요,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그이 전병 같은 거 냉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요. 근데 여기 냉동이 아닙니다. 아 안에 이 소가 매끈칼칼한 김치가 들어가 있는데 물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소가 들어간 게꽉 짜내가지고 음, 그 전병 이 피는 정말 부들부들하면서 꽉 차있는 이소 김치 속아이 부드럽고 매콤하고 또 김치 씹는 식감은 제대로 잘 쌓여있어요. 아삭하게 어. 그리고 은은하게 조금씩, 당면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,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당면이나 이런 게, 그런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, 어,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. 저 원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, 아, 이거 좀 따로 포장 좀 해가야겠다. 안주를 먹어야 되니까. 와, 음. 와, 오, 오늘 맛있게 정말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. 이거 참. 사실 고기나 맨날 생선 이렇게 좀 기름진 거 이렇게 먹다가 좀 풀티나면서 이렇게 음.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되게 좋네요. 아 벌써 막 살이 좀 빠지는.. 아 이건 오바고.. <웃음> 아,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기 메밀꽃이 이제 거의 지금 저 갈때라서 어, 어, 어제까지 어 여기 메밀 축제였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좀 메밀 이거 필때 시작했을 때 영상을 제, 어, 촬영해가지고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또그 메밀 축제 오셔가지고 메밀꽃 피는 것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. 어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메밀은 계속 이제 나올 그런 좀 시즌이니까 어, 혹시나 평창 근처에 오신다. 이 메밀로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기 추천하고 뭐 국수나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밀 전병. 이건 정말 꼭 추천합니다. 꼭 드셔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